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하는 데또 나와있어요? 아 오늘 보이십니까 이게 낙엽? 어. 떨어진 거 이게 지금 한 이틀 만에 떨어진 거예요 송풍기로 음. 치운 거예요 한번 근데 그때는 낙엽이 이거보다 많지 않았는데 그거 찍고 나서 지금 한 하루 반나절 만에 또 이만큼 또 떨어진 겁니다 그 앞으로 근한달 동안 쟤네들이 아마 그 악마의 비듬가루로 계속 뿌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치워야 되는데 음. 이제 가을 맞이 대청소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데크 청소하고 세차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세차 관련된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정집에서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세차하는 건 합법입니다. 어떤 분들 도막 보지도 않고 막신고 해갖고 공구 리뷰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막 그분도 신고 나가시더라고요. 다 근데 개인이 자기 자동차를 세차하는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퐁퐁 쓰고 머리 감고 하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막, 여러 명이 와서, 한꺼번에 세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업적으로 세차를 한다든가,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세차는, 뭐, 게 중성세제 연결해서 세차도 할수 있지만, 그 영상 오늘 찍진 않을 거예요. 음. 왠지 아세요?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어. 그냥 안 듣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어. 난, <웃음> 난, 난, 감당, 불감당이야, <웃음> 그분들. 그래서, 오늘, 저희 데크 청소하고, 음. 세차, 저희 봉봉이, 음. 그, 청소하는 거, 오늘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와주세요. 자, 보시면 시골에 하면 흙먼지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흙먼지 털어낼 겁니다. 여기다가 중성세제를 달아갖고 이렇게 붙리는데 저희는 안할 겁니다. 세제 사용 안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합법인 지를 모르고 자꾸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물만 뿌리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물한번 살짝 뿌리고 그 다음에 중성세제 뿌리고 닦은 다음에 또다시 물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제 사용하면 자꾸 신고하기 때문에 세제 사용 안하는 걸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중성세제 사용해서 자기 차 개인 단독 한대 정도 세차하는 건합법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퐁퐁 사용하고 머리 감는다고 불법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체로 오시거나 영기를 목적으로 하시면 불법입니다 전원주택 생활 하시다 보면 외부에 이제 수전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막 수전을 막 여기저기 만들어 놓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청소하거나 아니면 내 수전하고 반대쪽에 있을 때 뭔가를 청소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무선 고압세척기가 있으면 편리하게 청소나 이런 것들을 좀 세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좀 수요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도 써보니까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이 자체가 막 저희가 수도꼭지물 쳐놓고 막 시원하게 막 튀는 건 아니니까 물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 아 내가 생각해보고 나는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뭐 호스 끌어오는 것도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다음 주에 장모님 모시는데 데크 청소도 좀 하고 어, 차도 조금 청소해 놓고 폐차해 놓고 그렇게 진행 참았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에 쉬웁니다 기농기촌 빨리 준비하시고요. 여기 오셔서 이제 유기농으로 저랑 같이 농사 지으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건강한 이웃과 행복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